이만큼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위에 팔질 잘못하면. 돌렸을 괜히... 때 여기가 안 비면은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네. 앞, 이 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돌리니까 앞에가 뛴다. 네. 그러 반드시 올려줘야 돼. 아까 했잖아 이거 응? 아나까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아비스듬이비스듬이 일자가 아니요 비스듬이에요. 음. 안따진거잡아쳤으면 큰일 날 뻔했지. 네. 항상 이중따기 때문에, 힘을 안 주기 때문에 네. 안 떨어졌다고 봐야 돼. 아, 약간 약간 음. 이 똑바로 산수 있는 아, 이렇게 했어도 안 떨어졌다고 보고 탁 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채지 마라고. 그치. 제일 사고가 많이 났어다 <웃음> y mm e -hmm.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는, 똑같이 네. 얘는 똑같이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양쪽에 해주면 되는데 재단을 비교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재단을 해야 돼정 재단이 단 많이 길지 않아 네. 이 정도는 없으면 하라 이말이에요 이거 칼도 다그면다 커트, 다 잘라내는 네. 네. 거니 잘라가지고 가야돼 재단을 할때 작게 해야지 작게 재단을 할때 일이 되게 많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끊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밀으면 다 끊어줘야 된다고 다시 이거 갖다가 깨달아 대고 다시 해줘야 된다니까 예. 이거 밑에가 정확히 맞아, 요 밑에가. 여기도 밑에. 예. 이해는 안 보이잖아. 예. 앞에서 보면 사각이 이해니까. 밑에만 맞춰라. 이해는 네. 2N, 맞춰 상관없어.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죄송한데요. 이런 부위 자체가 좀 예쁘게 좀 나오려면 좀더 네. 이렇게 붙인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은 지금부터 전부 다 이걸 되고 따져야 돼. 전부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시접부터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주면 지금 달러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따야 되잖아. 네. 언제 이렇게 따고 있어? 그러니까 시접을 처음부터 많이 주지 마라. 이거 이건 이거 이렇게 하면 일도, 이거 일도 아니야 이거 따는 거다니까. 참.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시접을 작게 작게 주면 여기 확되니까 시접을 작게 줘. 네?